과연 이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지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대자면 어... 바빴습니다 순탄하지 않는 인생을 겪다가 어떻게 또 여기까지 오게 됐고 새로운 직장에서 또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쉬는 날은 저희 아내와 저희 딸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한주두 주가 흘러가고 편했습니다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3주 4주 차를 넘어가니까 무언에 압박감이 오고 올리지 않는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 종종 많은 분들께서 뭐하냐? 안올리냐? 아 이제는 올려야겠다 과천, 안산, 오미도행 열차가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행위가 과연 정당할지 남들이 봤을 때 이해가 갈지 의문입니다 택시 잡았습니다 결혼 안하십니까? 음. 결혼이요? 아... 중요한 타입이 <웃음> 네 선배님 여자친구 뭐요? 있으세요 근데? 여자친구 있죠 2년 됐으니 아 어... 결혼할 나이잖아요 27살? 벌써요? 돈이 있어야 죠 돈이 있잖아요 많이 벌잖아 <웃음> 많이 번다고요? <웃음> 앞으로 <웃음> 많이 벌수 있겠죠? 월급 얼굴... 괜찮게 받지 않아요? 아... 살짝 부족한 것 같은데 네. 7월달에 기대해봐야죠 그래서 결혼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나는 이렇다. 결혼은 저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라 해야 될까? 좀. 그래서 지금 여자친구랑 결혼을 한다? 지금요? 아할수 응. 있죠. 할수 있는데 지금 빚밖에 없으니. 고민이 뭐야? 내가 지금 통일. 그럼 더 있어. 이제 코로나가 딱 끝나고 이제. 많은 자영업자분들 장사도 잘 되고 그런 거 항상 응원하고 있고요 유미카츠도 네. 더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메뉴는 네. 꽤 식사합시다 이 시각이 새벽 4시입니다 보시면은 불다 꺼져 있죠 새벽 4시에 도대체 왜 나온 걸까 제가 왜 나왔을까요 포켓몬빵 사러 나왔습니다 포켓몬빵 이 딸이 또 이제 9살이잖아 초등학교 2학년 학교 갔더니 뭐 맨날 지금 한 2주째 포켓몬 포켓몬 얘기하는데 당최 능력상 구할 수가 없는 거야뭐어디를 가면은 밤 10시에 빵이 입고가 된다 새벽에 입고가 된다. 또 백날 그 시간에 가서 서 있으면 뭐 하냐고.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먹고 하는 거야. 편문빵 있어요? 없어요. 왠지 저기 있을 것 같습니다. 짜자잔~~ <웃음> 어때? 어때? 어때? <웃음> 최고지? 아빠 최고야 아니야?